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업기업의 마케팅 프로세서 전략 중에서 판매 가격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가격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일반적인 마케팅 프로세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업기업은 기업을 설립한 이후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과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역량과 자원에 대한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서 수합 분석을 하게 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리고 외부 환경에 대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격적인 마케팅 전략 방안이 도출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마케팅 전략은 STP 전략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S는 세그멘테이션 즉 고객을 어떻게 세분화할 것이냐 또 여기서 말하는 T는 타겟팅 나의 고객에 대해서 어떤 목표 고객을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P는 포지셔닝 고객의 마음속에 나의 제품을 어떻게 자리매김함으로써 경쟁력을 갖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전략을 수립하게 되죠. 곧이어 실행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포피 전략이 시행 전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포피 전략은 믹스된 형태로 제품의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되는데요. 오늘은 제품에 대한 전략 product 가격에 대한 전략 price 유통에 대한 전략 placement 프로모션에 대한 전략 중에서 특히 가격에 대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4 p 는요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제품의 품질과 관련돼서 소비자의 욕구나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경쟁에 대응해서 어떻게 고객의 니즈를 살려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렇게 설정된 가격을 통해서 어떤 경로와 루트를 통해서 고객에게 내 제품을 판매할 것인가 역시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고객의 다양한 구매를 촉발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프로모션, 촉진 계획들도 같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본격적으로 볼 것은요. 가격이 도대체 무엇이며 가격은 어떤 원리로 결정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가격을 결정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고 그 예시를 보면서 앞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의 개념과 결정 원리 중에서 가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아주 심플하죠.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일에해서 지불을 하는 그 가치를 말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이나 이익이 원천이 되는 것이고요. 소비자로 봐서는 내가 지불하는 대가이기도 하면서 나의 구매 욕구를 촉진시키는 그런 도구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가격 전략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가격은 즉시 시행할 수 있고 효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직접적인 프로모션 수단이고 마케팅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요. 가격을 조정하고 가격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은 특별한 비용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품질, 유통, 촉진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가장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을 다운하거나 가격을 업했을 때는 기업의 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 되므로 역시 기업에 있어서도 진지하게 전략을 검토하고 세밀히 분석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전략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수준을 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인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먼저 고객이 이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커스터머 입장에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시장에 나왔을 때 기업의 비용을 어느 정도 차지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원가의 측면이겠지요. 그런 측면을 한번 보고 또 하나는 시장은 일반적으로 그 제품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쟁 제품들과 경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 제품에 비해서 내 제품이 선택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요인을 또 하나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는 가격 분석을 할 때는 3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컴페티터, 경쟁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커스터머, 고객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그 다음 컴퍼니 우리 회사의 원가 구조나 비용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이런 분석을 통해서 가격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을 결정할 때는 어떠한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 봐야 할까요 그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 패러그랍 입니다 처음에 보면 기업이 기업 스스로 통제 가능한 전략들과 기업의 전략 마케팅 전략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원가 구조를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정부 규제나 시장의 흐름 또는 경쟁사의 제시 가격 또는 가격에 대해서 대응하는 소비자의 반응 등은 사실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이런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모두 가격 결정에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격 전략을 수립할 때 해야 되는 구체적인 고려 요인으로는 기업이, 기업이 그 기업의 제품을 시장에 출시, 출시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어떤 시장 진입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구체적으로는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 4P 믹스를 통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를 봐야 되고 또한 이러한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원가 구조, 비용 구조를 선행해서 검토해야만 가능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 내가 출시하고자 하는 제품이 시장에서는 정부 규제에 해당되는지 또 시장의 경쟁 상은 어떠하고 시장의 성장과 흐름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뿐만 아니라 고객이 이 가격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추론해 봐야 하고 마지막으로 경쟁사나 경쟁의 강도, 그 밖에 가격에 대한 대응과 전략을 생각해 봐야 되는 많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짧게 볼까요? 가격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시장을 진입하기 위한 판매지향적 가격을 할 것인지, 수익을 우선으로 노는 그런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의 라이플 사이클이 중간 단계를 넘어서 쇠퇴기에 접어든다면 그 제품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큰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은 그 가격을 높게 갈 것인지 낮게 갈 것인지 아니면 경쟁 제품과 대등한 전략으로 가져갈 것인지 전략의 방향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원가가산법 또우리 수익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목표수익률기준법 또는 경쟁이나 시장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 가격결정법 그리고 고객이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걸 중심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고객지각중심법 등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변동가격을 제시할 것인지 단일가격을 제시할 것인지 경쟁력 있는, 가격, 경쟁력 있는 가격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한 가격 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가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가격 결정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원가 가산법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내가 제품을 만들 때 들었던 총비용에 내가 원하는 이익을 더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가 가산법은 생필품과 같이 수요상황이 늘 존재하고 경쟁이 어느정도 안정되어 있는 그런 제품에 적용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원가가산법의 방법은요. 어, 변동비와 고정비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변동비라고 하는 것은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비용도 같이 높아지는 것을 변동비라고 얘기하고 고정비는 매출이 증가함에 상관이 없이 늘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고정비라고 얘기합니다. 단위 원가를 먼저 계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단위당 변동비에 고정비를 예상 판매량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원가가산법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도출된 단위 원가를 다시 예상 판매 수익률로 나누게 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공식을 적용해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생각한 사례는 전기밥솥을 판매하는데 단위당 변동비가 약 5만원 그리고 고정적으로 매출이 증가하지 않아도 늘 발생하는 비용이 5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기밥수수 예상 판매량이 10만개 정도이다. 그리고 이 기업이 기대하는 수익률이 2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앞전에 있었던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요. 먼저 단위원가를 계산하게 되죠. 단위원가는 단위당 변동비를 고정비, 고정비를 가지고 예상 판매 수익을 나누게 되니까 약 5만 5천 원이 도출되고 이 5만 5천 원을 다시 목표 수익률로 공식에 따라 나누게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6만 8,750 원이라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6만 8,750 원에서 단위 원가를 빼게 되니까 제품 하나당 이익은 1 3,750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가 가산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원가가산법은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기업에게는 적정한 기대수익률을 반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요 시장에서 경쟁 상황이 격화되거나 다른 제품과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목표 수익률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입니다. 이것은 기업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했던 투자 비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격을 산정해 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객의 목표, 고객 고객을 중심으로 보는 목표 수익 가격 결정 방법은 소비자의 가격 탄성력과 즉 가격이 변했을 때 소비자가 어느 정도의 변화폭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하는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과 경쟁자의 가격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은요. 아까와 같이 공식이 있는데요. 단위당 가격에 목표 수익률과 투자액을 곱한 다음에 그것을 목표 판매량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표 판매량은 손익분기 계산을 통해서 목표 수익 판매량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 대체적인 손익분기의 분석 방법과 목표 판매량을 산출하는 방식은 공식으로 한번 정리해 놓았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선익분기점이라는 것은 매출액과 비용이 만나는 이 지점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BEP라고 얘기하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이런 선익분기의 계산 방식은 매출액에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모두 빼면 그것이 비용과 매출액이 0이 되는 지점인 선익분기점이라고할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계산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판매량을 구하는 방식은 고정비를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뺀 값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볼수 있고요. 흔히 단위당 판매 가격을 단위당 판, 변동비로 빼게 되는 이것을 공원 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목표, 이, 팝, 목표 이익 판매량을 구하는 방식은 내가 BEP가 이 지점일 때 이익이 되는 목표 이익에 대해서 음 판매량을 목표량으로 정하고 목표 판매 이익량을 즉 목표 이익 판매량을 결정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그 공식은 여기서 보는 것 같이 도출 과정을 적어놨습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이 목표 이익 판매량은 고정비하고 목표 이익을 더한 것을 단일당 판매 가격과 단일당 변동비로 나누는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목표 수익률 가격 결정법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회사가 관광기념품을 팔고 있는데요. 단위당 변동비는 5만원입니다. 가격의 변화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들고 있는 고정비는 5억원입니다. 그리고 이 관광품의 목표 판매량은 기업이 정한거죠. 계산을 통해서 손익분기 계산을 통해서 약 10만개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들어갔던 돈은 종래 계산이 없었던거죠. 약 15억원이 들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회사의 희망수익률이 20%이라고 할때 목표 수익 가격 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원가를 계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과 동일한 방법으로 단위원가가 계산이 되고요. 달라지는 것은요. 기업이 갖고 있는 목표 수익률에 기업이 투자했던 투자비를 곱한 다음에 기업의 예상 판매율로 나누고 거기에 단위원가를 더하게 되면 가격이 결정되게 되죠. 따라서 이 가격과 단위원가의 차이는 약 3천원이므로 관광기념품 하나를 팔았을 때 예상되는 판매 이익은 3,000원이 도출되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원가가산법과 목포수율 가산률은 약간의 경영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직관이나 시장의 반응을 보고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쟁자, 경쟁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경쟁사가 어떻게 가격을 주느냐에 따라서 자사의 제품과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산출하는 방법은요, 내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펙, 유사한 규격 기준을 갖고 있는 경쟁사의 제품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경쟁자의 가격이 어느 한지를 보고 동일한 가격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제품과 유사한 가격이나 혹은 동일한 품질에 더 낮은 가격으로 가격을 책정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로부터 판매 가격을 제품을 선택받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흔히 청량음료, 껌, 캔디와 같은 그런 제품들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출하는 방법은요. 경쟁 수준 경쟁자보다 가격이 낮아야 잘 팔리기 때문에 경쟁자가 가격을 책정한 것보다 동일한 품질 수준에서 가격을 다소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산출을 합니다. 보통은 창업기업의 시장 초기에 시장 점유율을 넓, 넓히기 위해서 소비자 선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저가 가격 정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시장 침투 가격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 경쟁 수준이 아주 치열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가격을 구사할 수 있을까요? 경쟁 가격이 치열할 때는 고객의 대상을 구매하는 대상을 차별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상류층인 고소득자만을 선택해서 그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고가, 고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예컨대 보석과 같은 거 아니면 아주 비싼 고급 브랜드의 의류와 같은 가격 전략이 바로 이러한 가격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고객 중심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고객 중심으로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고객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가격에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한초라는 방법은요. 고객이 가격이 바뀌었을 때 변화하는 정도 즉 제품이 판매되는 정도를 계산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흔히 우리는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고객의 니즈가 변화하는 것을 수요가 변화한다고 보고 그것을 수요에 의한 가격 탄력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격을 높이는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변화가 거의 없으면 가격 탄력도가 낮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가격의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 가격의 판매량의 변화가 크다면 탄력도가 매우 크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고객이 지각된 가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컨대 일반적으로 껌이란 제품을 생각할 때 고객은 만원이다, 오천원이다 이렇게 지각하고 있지 않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가격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종합하면 요 고객의 고객을 중심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고객이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가격 민감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가격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판매되는 양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가를 계산해서 탄력적이냐 탄력적이지 않느냐 즉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가격을 조금 변경시켰는데 물건의 판매량이 아주 많이 변하는 경우 가격이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큰 폭으로 변화시키거나 작은 폭으로 변화시켜도 시장에 판매되는 판매량의 변화가 작은 경우를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가격 민감도, 가격 탄력성을 구해서 소비자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수요 가격의 탄력성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건 한 예가 나와 있는데요. 예컨대 가격 탄력성은 소형 경차의 경우에는 약 100만 원의 가격을 내렸더니 가격의 판매 대수가 엄청나게 늘었죠. 반면에 대형 고급차는 무료 가격을 1000만 원이나 인하했지만 가격의 판매 대수는 그리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소형 경차의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고 대형 고급차의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낮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가격을 설정한 방법들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시장에내 제품을 판매할 때 어떤 가격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크게 네가지를볼수 있습니다. 창업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게 됐는데 신제품은 모든 제품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제품이 성장해서 판매돼서 결국 쇠퇴하게 되죠 더 이상 시장에서 판매가 줄어들게 되면 다시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고 판매하고 다시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고 판매하고 이러한 제품 사이클을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이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창업기업이 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고가 가격 전략을 해서 시장의 반응을 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제품이 성장기에 도래해서 대량의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는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소비자로부터 많은 판매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점유율을 넓혀가는 전략 이런 전략들을 쓰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바로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시장 점유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가격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흔히 알수 있는 행사가격 특별하게 30%를 할인합니다. 반가격에 할인, 할인, 할인합니다. 이런 것들은 프로모션 일시적으로 기간을 두고 가격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버리는 촉진가격 전략을 생각해 볼수 있고요. 반면에 고객을 중심으로 세그먼트해서 고객이 다르거나 시간대가 다르거나 특정 지역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거나 이런 경우 예컨대 학생에게 할인을 해준다든가 영화극장에 가면 조조나 심야극장의 시간대를 달리해서 가격을 할인해주죠. 이런 경우 또 우리가 호텔을 예약할 때 특실과 일반실의 가격이 다른 경우 이렇게 고객을 상대로 시간이나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서 차별적인 가격을 수립하는 전략을 구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 마케팅 지역적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데 마케팅 지향적이라는 얘기는 결국 모든 마케팅 활동은 수요를 발생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고객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결정되는 가격 전략이라고 할수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묶음 가격 전략, 단수 가격 전략, 즉 굿자리로 끝나는 걸 말하죠. 9,900원 이런 걸 단수 가격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동일 제품에 대해서 묶어서 세개의 제품이 100원, 100원, 100원인데 세개를 묶어서 팔 때는 300원이 아니라 290원 이렇게 파는 묶음 가격 전략 등을 수립하는 마케팅 지향적 가격 전략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이 어떻게 차별적 전략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판매 가격 설계를 위해서 가격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은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비용을 수반하지 않고 즉 흥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중요성을 한번 봤고요. 가격은 또한 기업의 수익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소비자로 봐서는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직접적인 구매 동기에 유발을 주는 요인이기도 하죠.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생각해봐야 될 여러가지 검토 요인들, 내부 환경의 변화와 내부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요인들과 외부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원가중심 가격결정법, 목표가 가격에 의해서 목표 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방법, 시장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방법, 고객을 중심으로 또는 수요 가격의 탄력성을 중심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을 수립할 때는 어떤, 크게 봤을 때 어떤 가격 차별화, 차별화 전략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가격 차별화 전략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